여러분들, 그거 알아요? 입양하세요. 에서그 버그 같은 게 있거든요. 약간 버그라고 해야 되나? 어... 그런 거죠. 한마디로 이제 오류, 오류 같은 게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뭐야? 튕겼어? 뭐지? 오늘... 오늘 좀 이상한 쟁? 어..뭐야? 어? 다른 계기에서 같은 계정으로 게임을 접속했습니다 설뭐야 어? 아닌데? 아니지..어.. 뭐..순간.. 좀 해킹당한 줄 알았네 그냥 오류에요 딴딴딴 그래서 내 보트 어디가? 아 여기 있네 가족 만들어야지 가족 안 만들면 자꾸 안, 안아대가지고 이거 가족 만들어놔야돼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? 아, 이거또뭐먹그야 <웃음> 아니, 왜 땅속 안에 있어! 뭐야, 이건 또? 이거 뭐야, 이건 또? 어디, 어떻게, 어떻게 들어가, 이거? 이먹 뭐 뭔버그야, 이건? 살것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? 아니! <웃음> 야, 아니 꼈어, 이거는! 어? 오 여러분, 들 우리 여러분, 들이분여 모르는 버그도 발견했습니다 봐봐 <웃음> 바퀴가 여러분, 바퀴가 여 자기 여자떨혼졌떨어졌다붙었퀴가 <웃음> 이건 뭔이그인데 <못 먹었네>, 이건. <웃음> 이건 이건 이건 뭐여이분 여러분, 여러분, 귀신들림 잠깐만 이거 약간 부금을 이런거 하지 말고 약간 그런거 있잖아 좀 무서운 부금 같은거 없나? 잠깐만 아 뭐해 아 저걸로 그거 하 하려고 했는데 아 저걸로 그거 할려 했는데 이거 막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무서운 부분 깔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귀신들린 자전거 아 이런 거 할려 했는데 바로 쳐버렸어 아 진짜 뭐야 아니 내 귀신들린 자전거 컨텐츠 망쳤어 책임져 어떻게 할거야 빨랑내 컨텐츠 망쳤어 아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컨텐츠 이거 아 이거 올렸으면 조회수 천만까이였어 이거 이거 올렸으면 조회수 천만 각이였어내 귀신들린 자전거 컨텐츠 <목소리> 아 나도 약간 그런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 막공포컨테즈 같은거 있잖아요 막 무서운 이야기 뭐이 귀신을 만나면은 절대 말을 걸지 마세요 막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아 이걸로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아 일로 못나가니? 일로는 못나가나보네 요 오케이 다음. 뭐 당연히 여러분들 방금 어뭐 조회수 천만가 구독자 천만가 이거는 당연히 농담입니다 이게 어 약간 방송 때문에 약간 재미있으라고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거 올리면은 댓글에서 자꾸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. 뭐야 이건? 깜짝이야. 어우 뭐 매연이 왜왜 저리 많아? 어? 어? 얘또왜 이러니? 얘 또, 이것도 뭐, 뭐야? <웃음> 어? 이것도 뭔버그야 혹시 오늘 생방송 컨텐츠가 버그 모음집인가요, 여러분들? <웃음> 뭐야, 이거? 혹시 오늘 컨텐츠가 버그 모음집 이런 거 아니지? 얘또왜 이런 버거가 걸렸대? 아니 얘 내가 안 움직여 내가 안건드는데 자기 혼자 움직여. 이거 뭐야? 어, 이번도 걸렸나 보다. 버가야 이건 또. 어, 됐다. 어! 다시 올라가나? 어. 아, 진짜 아이. 이거 못 쓰네. 에잉 정말 아무튼 오늘 뭔진 모르겠지만 예 버그를 3 개를 찾았네요 뭔진 어... 뭐, 모르겠는데 오늘 버그 3 개나 찾았네요 뭐지? 음... 아무쪼록 얼떨결에만들어진버그모음집 영상이었습니다 예 나도 할줄 몰랐어요 <웃음> 자 오늘의 교훈 입양하세요에서 어, 이말로올 때는 절대 그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말자